다음 게임도 잘하고 나면 기회가 또 있겠지 107에서 80명 됐으니까 27명 줄인 건가? 맞지 오빠? 오빠? 내가 진짜 오빠 맞아? <웃음> 아닌 것 같은데 <웃음> 아저씨 내가 몇 살로 보여요? 음... 19? 미쳤어 <봇> 뽑기할 때 그냥 돼지게 놔뒀어야 되는 건데 서 39? 개소리 하지마 <봇> 마지막 기회다 만아홉. 빙고! 오빠 센스 있네. 시고